친구들 안녕. 오늘 이야기는 I could not hear for such a long time my ears have been sick. They are all closed up. I cannot hear anything. Birds might be singing chirp chirp chatter. But I cannot hear them. Raindrops might be falling pitter patter splatter. But I cannot hear them. Children might be laughing and playing, but what does it matter? I cannot hear them. I cannot hear anything. <coughs> Then one day, Jesus comes. Jesus touches my ears. And yes, now I can hear. I hear everyone shouting, Jesus is so good, Jesus is so good. 째서 째서 덜. 무리버링 리버링리버링 나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아주 오랫동안 내 귀가 병이 들었어요. 다 막혀서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었답니다. 새들은 노래할지도 모르지요. 짹짹짹짹. 하지만 나한테는 들리지가 않아요. 방울이 떨어질지도 몰랐죠 똑똑똑 그렇지만 나는 들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밖에서 노래 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한테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귀를 만지셨답니다 그랬더니, 와, 이제는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 좋으셔. 예수님은 참 좋으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이런 사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는 걸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모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선생님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을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수님은 좋아요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각자가 있는 곳에서 집에서 예수님은 참 좋으셔 하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도 기도해봐요.